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 바로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미지를 활용해 보려고 하냐면 바로 이런 인물 이미지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세로형 이미지 든 가로형 이미지든 인물을 활용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할 때가 정말 많은데요. 사실 이런 이미지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이렇게까지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미지 편집 방법을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제대로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인물 이미지를 편집하는 방법과 그리고 저의 노하우를 배워보도록 하죠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방금 전에 봤었던 이런 여러가지 좋은 화질의 이미지들은 어디서 구웠는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이트 소개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언스플래쉬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전 세계에 있는 사진작가 분들께서 자신의 이미지를 공유하는 사이트라고 할수 있는데 상업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사이트라고 해요 여기 아래쪽에 내리면 정말 고화질 이미지들을 많이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가로형 이미지보다 세로형 이미지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세로형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를 굉장히 추천하는 편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으니 Unsplash라는 사이트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저랑 같이 실습하고 있는 모든 이미지는 Unsplash에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실습자료는 따로 공유해 드리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오냐면 일단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를 하신 뒤에 파워포인트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그냥 이미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복사했던 것이 들어가게 되어서 쉽게 다운로드 받고 활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이 인물 이미지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중앙에 있는 인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뒤쪽에 있는 배경 색상이 깔끔하게 하나의 색상으로 통일이 되어 있거나 아무것도 없는 형태라면 훨씬 더 작업하기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쪽에 배경이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작업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지의 시선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죠? 바로 오른쪽 상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내가 이미지의 영역을 나름대로 정해본다라고 하면, 어, 난 이렇게 한번 정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나는 이 인물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하면 머리 쪽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뒤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인물을 어떤 방식으로 잘라야 할지 저랑 같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인물을 집어 넣어둔 상태에서 이미지를 편집할 건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편집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미지를 이렇게 좌우로 넓혀서 채워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지의 비율을 깨버리는 순간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방식으로 크게 해주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이미지 편집 시에는 대각선으로만 편집해 주신다는 건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2013버전 이상은 16대 9 비율이고요 2010버전 이하는 4대 3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이미지의 크기를 그냥 16대 9 비율로 잘라버리면 훨씬 더 편하겠죠 미리미리 잘라놓은 상태에서 편집을 한다는 생각으로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삽입 후에 그림서식 자르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가로 세로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16대 9 비율로 먼저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잘려지는 부위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나 톡 해서 슬라이드에 딱 맞춰서 잘라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훨씬 더 깔끔하고 빠르게 이미지를 잘라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미지의 위치를 설정을 해줄 건데요 좌측으로 갈 것이냐 우측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자르기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 뭐 어떻게 편집하라는 거야? 할수 있겠는데 이럴 때는 위쪽에 여백 부분까지 다 보여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축소 버튼을 눌러서 조금 더잘 보여줄 수 있게끔 해볼게요 조금 더 쉬운 단축키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 휠을 움직여주시면 확대하고 축소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뒤에 대각선을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와 엄청 빠르게 편집을 할수 있죠 그리고 마우스 바깥쪽 누르시기만 하면 이렇게 인물이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배치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림 서식 자르기 오른쪽으로 쉬프트키 누른 채 이동을 시켜 주시면 이렇게 배치를 줄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지를 편집하실 때 상단에 있는 보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눈금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눈금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텍스트의 위치와 시선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한 번에 알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시선이 아 이쪽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렬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해 줄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편집하실 때는 꼭 눈금선이라고 하는 것을 켜서 전체적으로 위치를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하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해 볼수 있는 거죠 인물의 위치를 좌측이냐 우측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좀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작업하시기 전에 지금 이 이미지를 보면 오른쪽에 강아지가 있고 왼쪽에 텍스트를 입력을 했죠 저는 이 구도를 3분할 구도라고 하는데요 3기3 형태로 분할해서 총 4개의 교차되는 지점에 따라서 피사체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런 방식을 활용하신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내가 인물을 어떤 식으로 배치해야 될지 포인트를 잘 잡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을 배치할 때 이렇게 3 곱하기 3 형태의 3분할 형태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의 PPT를 또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미지의 시선이 왼쪽을 향하고 있죠 이 시선이 향하는 방향으로 텍스트를 입력해서 무엇인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먼저 편집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미지 선택하시고 그림 서식, 자르기, 가로세르 비율 16대 9 비율을 먼저 잘라둔 상태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를 살짝만 위쪽으로 올리시고 인물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배치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3분할 알려드렸죠 눈대중으로 대략 이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통 눌러주시면 이렇게 16대 9 비율로 잘라진 것을 볼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왼쪽에 텍스트만 입력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미지 위에 텍스트를 입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텍스트가 잘안 보이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이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강의로 따로 만들어뒀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살짝 그림 서식 수정 약간만 어둡게 한 뒤에 글씨를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순식간에 ppt 하나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물이 중앙에 있을 때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실습해 보세요 일단 인물이 중앙에 있을 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왼쪽에 있을 때가 있고 오른쪽에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인물의 위쪽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인물을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서식 눌러주시고 자르기를 눌러주시면 제가 이미 16대 9 비율로 자른 것을 확인해 줄수 있는데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움직여 주시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여기에 인물을 왼쪽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바깥쪽을 통 누르면 오른쪽에 텍스트를 입력하기 딱 좋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어때요? 굉장히 쉽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자르기 이번에는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 위쪽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해 볼수 있고요 이렇게 마지막 이런 방식으로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거죠 즉 하나의 인물 이미지를 가지고 세 가지 이상을 뽑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지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를 표현해 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파워포인트를 작업하기 전에 이미지의 위치나 구도를 미리 정해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3분할 형식을 활용해서 어느 방향에 정확하게 위치해 둘 것인가를 미리 고민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세 가지 이상의 형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물 이미지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만의 인물 활용 팁이었고요 여러분들도 꼭 응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